안녕하십니까 크립토트 메타 콩콩입니다. 오늘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SEC와 리플 소송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팔로업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SLP를 리플이라 부르고 리플사, 리플랩스를 따로 구분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SEC는 리플랩스와 그 임원들을 대상으로 증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은 리플사의 가상화폐인 리플이 증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권법 하의 규제를 따라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불법 판매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s c c 가 리플을 증권이라 판단한 건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리플랩스는 투자자들이 리플랩스의 사업 결과가 리플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게 했다. 두 번째, 리플 구매자들은 하나의 공동사업에 투자했다. 세 번째, 리플랩스는 투자자들이 리플랩스의 노력에 따라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증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기준인 하이테스트에 따라 제시된 것인데 정리하자면 리플랩스가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팔면서 리플랩스의 사업 성공이 곧 리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기대를 유도한 것이 증권으로 판단하게된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 결과로 리플의 가격은 800원대에서 200원 밑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미국 국적거래소에서 리플을 상패하게 되면서 리플랩스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리플 가격은 그 다음 해인 2021년 4월 불장을 맞아 2000원대로 회복하고 다시 800원대로 복귀하긴 했지만 아직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 상폐의 상태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리플 랩스는 SEC의 공격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지만 치밀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일방적인 SEC의 승리로 끝날 것 같던 싸움을 거의 동등하게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리플 랩스가 SEC에 맞서면서 주장한 내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했다. 첫 번째,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하이 테스트를 통해 상당 부분 해당되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전략에 집중합니다. SEC에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업을 한 거다. 그때 가만히 있다고해 지금 와서 이러냐? 이겁니다. 여기서 윌리엄 힌만이라는 사람이 소환됩니다. 윌리엄 힌만은 SEC 산하 기업금융국장으로 재직했던 임원으로 18년 한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라는 발언을 합니다. 리플은 여기서 꼬투리잡기 작전으로 전략을 정합니다. SEC 기업금융국장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세요. 저 발언은 SBC와 관련없는 내 개인 의견이라. 그래? 그럼 연설 전에 준비했던 자료 공개에 개인 의견인지 내부 의견인지 확인하게. 아 기관은 자료 공개 거부할 수 있는 심의 절차 특권이라는 게 있거든. 그것을 거야. 크 아니 심의 절차 특권은 기관 대상이고 저건 흰만 개인 의견이라며 개인의 그런 권한이 어딨냐? 병신. 응 음, 그렇지. 근데 흰만은 s e c 산하 기업 블융국에 있던 사람인데. SEC랑 기업금융국은 다른 조직이야 아 몰라 아무튼 우리사람아니아 뭐라는거야 스바시바 엄마 얘네 이상해 리플랩스의 논리공격에 SEC는 괴변만 늘어놓다 결국 서성의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SEC 내부에서 명확한 기준은 없었으며 그저 권력으로 짓누리려 했던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힌만의 발언 한마디가 s e c 입장을 대변한다 라는 리플랩스의 공격을 막으려다 SEC는 자신들의 논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고 이제는 소송의 논점이 리플의 증권성 여부에서 SEC의 관리감독 능력의 부재로 확대되면서 분위기가 점점 리플랩스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방관하다가 이제와서 과거에 만들어진 증권법 잣대로 위 법을 주장하는 것은 무능한 정부의 갑질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작년 10월 세이프하브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리플랩스에 더욱 유리한 정황들이 공개됩니다. 보고서 내용은 19년에 SEC가 토큰의 증권성 여부에 관련해 여러 로펌들과 논의를 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인즉슨 18년 윌리엄 힌만의 발언 이후 19년까지도 토큰의 증권성 해당 여부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으며 당연히 관련 기업들에게 이와 관련한 정당한 가이드라인 또한 제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인 것입니다. 이런 SEC의 대응이 이어지자 일각에선 리플렉스 쪽으로 승기가 기울고 있다며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 시각에서만 보더라도 SEC 업무 수행과 소송전에서의 대응은 풀어답지 못했죠.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승패를 예측하기 이릅니다. 법원에서 리플렉스의 주요 무기인 공정 고지 항변, 즉 SEC의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한 주장을 기각하게 되면 승기는 SEC 쪽으로 다시 급격하게 기울 수 있습니다.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힘만의 연설 내용에서부터 시작된 빌드업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법원은 현재 이 공정구제 항변 내용에 대한 주장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두고 양측의 추가 입장을 종합하면서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리플의 변동성 또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세간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의 소송 전략으로 인해 이더리움 홀더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리플레스가 10만의 연설을 토대로 소송전을 풀어갖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면 리플도 증권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 명제는 곧 리플이 증권이면 이더리움도 증권이다 라는 명제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떨결에 리플 소송은 사실상 전크립토 생태계와 연결되게 됩니다. 리플이 패소할 경우 다른 암화폐들도 호 SEC의 태클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리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암화폐 시장의 규제 리스크가 강화되냐 해소되냐 어떤 식으로든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러시아의 침공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우선 돼야겠군요. 오늘은 리플과 SEC의 소송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호랑이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